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량입니다. 사주 발자를 접하다 보면 귀문관살을 알게 됩니다. 귀문관살이 과연 사주에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저에게 질문한다면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사주에서 귀문관살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원에서, 대원에서 귀문관살이 들어올 때는 정말 그 적용력이 크다. 오늘은 귀문 관사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문 관사는 뭐냐? 한자로 써보면 쉽습니다. 귀자가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그 다음에 문문자입니다. 귀신이 다니는 문이 나에게 겠죠 귀문 관. 관이라는 것은 또다시 문 안에. 관계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관계한다. 그 다음에 귀문관살. 이렇게 봅니다. 귀문관살. 귀신이 넘나드는 관계한다. 이건 관계한다는 라 한자입니다. 귀신의 문의 관계한다. 귀신이 넘나드는 관계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문관살은 이것만큼은 알자. 4주 8자에서 귀문관산이 들어올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경우에 귀문관산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가. 먼저 귀문관산을 알아야겠죠, 귀문관산 규문관산은 뭐냐면 12 지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보겠죠. 오미신유술에 열두개 띠가 있습니다. 열두개 띠. 신유술에. 그런데 여기서 귀문관사를 하다보면 원진과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귀문관사를 하면서 원진도 해당이 된다 특히 오늘 귀문관사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자하고 이 하나만 좀 이해하자. 자하고 유자 자유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예하고 자와 유가 만나게 되는 귀문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축고 인미 묘신 진해 사술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못하면 1 2개 띠를 적어놓고 자하고 유 하나만 이렇게 자유선을 그어주고 난 다음에 축고 인미 묘신 진해 사술 사주 팔자에서 어느 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라는 글자가 사주원국에 있는데 유라는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올 때 축이란 글자가 있는데 대운에서 오가 들어올 때 사주원국에 인이란 글자가 있는데 미가 들어올 때 이럴 때 귀문관살이 작용이 된다. 그러면 귀문관살 말 그대로 귀신이 귀신의 문을 넘나든다. 관계를 한다. 그래서 귀문관살은 신경병, 귀신병, 예민병이라 그럽니다. 예민하다는 것이죠. 신경이 예민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약이면은 정신적인 그런 병 아래를 할 수가 있다. 굉장히 소가리하고 힘들고 그 옆에 사람이 귀문관살이 든 사람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식구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한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남편이 귀문관산에 들어오면 신녀이란 대원에서 둘때 심령이라는 문의 흐름을 작용이 되는데 그 고통이 참으로 크다.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게 된다면 반드시 귀문관산을 알아야 되고 과연 귀문관산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자세히 스스로가 이해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문관산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귀문관산이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느냐? 귀문관산이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되냐 그렇지가 않다. 이것만큼은 알자. 이게 뭐지? 이것만큼 첫째는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사주가 신약하냐? 사주가 신강하냐? 신강한 경우는 귀문관산이 잘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신경병, 예민병이거든요. 사주가 신강하면 귀문관살이 들어도 오히려 이 그런 기운, 귀신을 귀신을 오히려 자기가 마음껏 활용해서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강사주들 보편적으로 귀문관살이 들때 크게 히트치고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문관살이 오히려 신강사주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니까 오히려 사주명이 설명할 때 이런 경우 오히려 크게 한번 나가봐라. 오히려 더 매사를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사주에서는 뭐냐? 사주가 약한 사주에서는 귀문관산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때 신약사주에서는 귀문관산이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신경 예민하 게요. 날카롭죠. 그리고 스스로가 큰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주변마저 우울하게 만들죠. 우울병, 정신병 이런 부분이 이 신약사주에서 해당이 된다. 신약한 상태에서 치고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것만큼은 알자. 신강사주가 있을 때는 오히려 활용이 되고 신약사주는 그대로 귀문관살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 뭐가 있냐? 이것만큼은 알자, 신강사주도, 신강사주도 조후가 되지 않은 사람, 조후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이럴 때. 이 역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신강사주다면서 모두 귀문관사들이 돌때 크게 성공하고 크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후가 되지 않은 경우, 조우란 것은 사주에서 화와 수가 균형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금과수가 많이 있거나 화기가 많이 있거나 특히 금과수가 많이 있는 경우에서 조우가 되지않요 화기가 없고 수기운만 많고 금과수가 많을 때는 이런 경우는 신강사주인데도 귀원관살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는 그거에 상관해서 무조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자. 사주에서 신강, 사주에서든 신약사주든, 어쨌든 귀문관산도 먼저 사주를 딱 보고, 아, 이게 귀문관산이 들어왔구나. 앞으로 10년간 자주 하는구나. 그것이 흉과 길로 가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귀문관산은 특히 귀신병이기 때문에 신경 예민병이기 때문에 초기 좋기 때문에, 초기 좋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는, 문화예술 쪽, 예체쪽으로서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다 특히 예술 쪽의 방향에서는 감성이 좋기 때문에, 촉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발휘를 한다. 특히 귀문관살은 무속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이 좀 노출, 그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촉이 좋아서 이 귀문관살에 둘때 굉장히 그 직관력으로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문관살은 이 부분을 알지 알고 줍니다 특히 이거 하나 정도를 그러면 하나를 한번 이야기 를 해보겠습니다. 귀문관살인데 여기서도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성 같은 거. 이럴 때는 자와 유가 있으첫 번째 자가 있다. 자가 있는데 대운에서 대운에서 유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죠. 유대운에서 귀문관살을찾다 근데 사주가 신강 사주다. 근데 신강 사주인데 여기 주변이 전부 다 금과 수가 많이 있다면 적용이 된다. 근데 화기도 있고, 수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신강사주선, 얘가 들어온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가 신약사주서 유가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네들 그 특성을 아래한다는 것이죠. 얘 하나만 갖고 먼저 이야기하면, 얘는 자는 수를 이야기해준다. 수! 수는 뭘 극하냐? 얘는 무조건 화기를 극합니다. 화를요. 수 극화! 얘는 뭘 이야기하냐. 금 자체가 들어오면 목을 극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극한다. 얘가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면 금과 수의 기운이 귀문관살로 작용이 되게 된다면 얘들이 작살난다는 걸 이야기해준다. 얘는 뭐냐. 화잖아요. 화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심장은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마음 얘는 몸은 뭐냐? 뇌를 약했죠 신경을 이야기했죠. 그 신경에 대한 것이 그걸 받는다. 신장이 그걸 받는다. 이건 뭐냐면 마음의 병이 다는 것이죠. 기문관살이 돌을 때 마음에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뇌를 아프게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이때는 못뭐 말립니다. 예를 들면 자유기문관살이돌으면 뭐냐? 그냥 조금 아파요. 아픈데 병원 가서 그냥 알아눕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원 가서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도 못 믿고 저기도 그 의심병이 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심장과 뇌를 피곤하게 한다 그런거죠. 자기 스스로 역에서 예민하고 역에서 힘들게 가니까 주변에서 참으로 말리기가 어렵다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를 않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당사자가 10년 동안 괴로워한다는 걸 얘기죠. 그래서 자유가 들를때 자와 유가 들를때 예를 들면 심장에 대한 부분 마음의 컨트롤이 잘 안되더라 대범하고 괜찮게 나가야 돼 혼자 끙끙 앓고 소화를 많이 하더라 뇌가 멘탈이 강해야 는데 멘탈이 참으로 약하더라. 왜?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한데 이 화가 목을 화생, 햇빛이 주어서 햇빛을 주어서 빛을 주어서 이 나무가 빛을 받아서 튼실해지지 않은데 제독 깨지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뇌가 쭈글쭈글해지더라 이 말이죠. 쭈글쭈글하니까 생각는 것이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고 혼자 예민해서 예민병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죠 예민병 예병 아무것도 아닌데도 혼자 세상을 다 보던 근심을 드진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이 파괴되니까 이 부분이 들어서 금과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약해지겠죠 근데 사주 원기 금과수가 더 많을 때는 더욱 더 통제를 못한다. 그래서 화가 목이 약하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란는걸 이야기해 줍니다. 귀문건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에게 사업을 성공시켜보라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팀장 역할을 주고 나면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 이때는 무너지 게 됩니다. 당사자도 무너지고 의뢰를 한 사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귀문관살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한 40대에 다가 35세에서 4 5세 혹은 45세에서 55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44세까지는 잘하다가 모든 직장사랑 모든 분은 나름대로 잘하다가 귀문관살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어긋난다는 걸이야기해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중책력을 받게 되면 은이 사람도 힘들고 일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를 보고 또 이런 사람이 뭣도 모르게 귀문관살이 들어올 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중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중고 사업과 직원과 인해서 문제고 자기 스스로 잘컨트롤 못하는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애라고 오게 됐다 차라리 죽자 자살하자 이렇게도 나가는 것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귀문관산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이해가 돼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규문과세를 할때 가장 먼저 건드릴행드링하고 도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하나의 특성들이 다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유가 들어올 때, 자와 유가 들어올 때 규문과세는 화, 심장과 마음을 컨트롤부터 한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만 다스려주면 되겠죠. 이 규문관산에서.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일방적으로 금수가 많으니까, 금과 수가 많이 들어가 중과 부적, 수적 싸움에서 밀리니까 옆에서 아무리 멘탈 강화시키는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힌다는 걸얘기죠 그래서 고스란히 그십년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만 손해보자. 이쪽 병을 아프고 소갈이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문제를 갖고 투기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아니면 어떤 중요한 중책 역할을 끝까지 맡아서 적용을 하고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중고. 그래서 이때 빠방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합니다. 간 사주에서 조후가 잘 이루어지고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금관수가 많고 조후가 되지 않거나 신약사주인 경우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귀문관살은 사주에서 저는 딱 사주를 본 순간 귀문관살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하나의 체크 대상이죠. 13개 체크하는 과정에서 귀문관살 반드시 체크가 되는 대상입니다. 있냐 없냐 언제 들어냐 그리고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신강인데도 조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괜찮다면 오히려 반대로 치고 나가자 오히려 한번 이때 한번 크게 크게 치고 나갈 생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규모 관사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